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노바독스입니다. 저희가 부스러기 3회차에서 내기를 한 결과로 지금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술을 안 먹어서 지금 밥으로 이렇게 회식을 하고 있는데, 네, 여러분들은 이따가 계산하시는 아주 멋있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. 좀 너무 슬픕니다. 이따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인생은 치킨이지? 너뭐 먹냐? 몰라 난 내가 지금 밥을 어디로 먹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무슨 <웃음> 그 소리야 인생은 마요네즈 역시 소스성이서 인생은 마요네즈야 재호 비싸나 좋네? 야 너는 육회냐? 육회.. 아 최고죠 이 <웃음> 많이 먹으라 야 먹방을 이렇게 하는 먹방은 <웃음> 그러네 그래.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먹방이잖아 구동에 처음으로 마요네즈를 넣어 먹었는데 맛있는데? 마요네즈 구동이야? 이도 넣어 먹어. 아이 매침 먹방이로구만. 첫 음식, 도전이냐? 음. 응. 음식들에서 취향이 나오죠. 고기. 고기. 해산물. 해산물. 소고기. 소고기. 날이버 <웃음> 누가 처음으로 유태를 먹을 생각을 했을까? 와. 정말 유쾌한 사람이야. 아유쾌한 아, 사람. 원래. 사람은 익혀 먹기 전에 이거로 먹었어 원래 죄송 <웃음> <웃음> 야 그래서 응? 너네 둘이 저번에 아, 내기 그... 해가지고 비겼잖아 윤킴이랑 앨런이랑 계산할 각오는 돼 있겠지? <웃음> 전 너무 슬픕니다 지금 이게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<웃음> 코로 들어가면 통장 잔고는 두둑하겠지 <웃음> 그래 뭐여요 <웃음> 야예 표정 썩었어. <웃음> 맛있네. 표정 썩었어. 맛있네. 썩었어. 거의 유통기한 한 2000일 지났어, 지금. <웃음> 아, 쉬고 싶은 드립이 있는데 그걸 맞춰야 되는데. 뭐뭐 <웃음> 어? 뭐어 봐 <웃음> 준비된 장군이라 <잔고량은> 충분한가? <웃음> 아무알사람만아는 그런 거지 말라고. 안 되겠어. 한삼 먹을 거야. 어, 마지막 마지막 잎인데 이거 뺏어 먹으면 야 너무하는거 아니냐? 너무하는거 아니야 야 미국에서는 마지막 치킨 한 조각 뺏어 먹은 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다고 <웃음> 오늘 클론 14 친구들 진짜야? 칼로 찌른게 진짜? 아니라 지금 기억나는데 닭 뼈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어 아 진짜로? 어 진짜야 진짜 나 이거 기사로 봤어 야그 동네는 맥도날드에서 넘어져가지고 맥도날드에서 넘어졌는데 맥도날드 바닥이 젖어있었다고 맥도날드를 고소해가지고 이기는 나라야 <웃음> 네 밥을 다 먹었습니다 드디어 <웃음> 슬픈 와중에도 밥은 들어가네요 네 이제 네. 무엇만이 남았다? 아, 네. 무엇만이 아, 네. 남았다? 결제 시간! 잠깐만 <웃음> <웃음> 네잘 네. 먹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아 왜요? 근데, 아니 왜? 왜? 생각해보니까 아, 어 너네 셋은 이렇게 셋은 어. 셋이 누구야? 제이원이랑 에이지랑 핀이라. 내가 카메라 들고 있어. 나는 못찍겠다 세상, I'm from Penalty. I'm not g 우리는 그 방송을 하자고 먼저 얘기를 꺼낸적이 없어요 g o i 나 g 안 했어. 오케이. 나는 오케이. 나는 p 복의 아이콘이 될게. 안돼 안돼. 복은 무슨? 안돼, 복 안돼. 복 안돼? 복 안돼. 아. 너뭐 어떻게 하고 진짜 내기 싫네요. 진짜 내기 싫어? <웃음> 어, 진짜. 아, 어, 어, <웃음> 없는 <웃음> 거안 <거만큼> 보이겠어. <싫어>. <웃음> <웃음> 어, 울고 싶어. 아, 잠깐만, 카드 번호, 카드, 카드. <웃음> 네, 왜, 왜, 왜, 왜? 야, 네, <웃음> 카드, 카드 번호 안 보이게. 일단 아, 줘봐, 일단 줘봐. 아, 이걸로 계산. 해 아, 그냥 모르겠어요. 좋아. 그냥 <웃음> 좋아, 좋아, 좋아. <웃음> 야, 니들도 카드 줘봐. 야, 왜? 아, 일단 네, 줘봐. 아, 아, 아, 아, 뭐야, 그런 게 어딨어? 아, 일단 줘봐. 야, 뭔데? 발레 아, 일단 조금만, 네, 조금만. 카드마술이라도 해? 아, 생각 있어 아 설마 아니겠지 아, 뭔 카드마술이야 말 같은 소리 야아이것도 볼만하다 <웃음> <웃음> 무슨 짓이야 뭐야 뭐가 불만한 건 내가 뭐가 뭐가 아이야아이 음. 아이, 야래 어우 정말 을 해버렸어 <웃음> 네 저희가 카드가 다섯 장 있거든요 이뻐 보이는 걸로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야뭐하 대리님 씨야 이게 무슨 말이야 <웃음> 아무거나, 아무거나. 아무거나 네 좋아하는 색깔로 네요. 영수증 필요하세요? 네 카드요. 누구 거야? 어? 아내 핸드폰 올렸어. 아그 <웃음> 아. 가... 누구 카드예요? 감사합니다. 어, 에이지? 난 살아남았어 빨리 내 살아남았어. 야, 살아남았어. 야,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야 나만 살면 됐어. 됐어. <웃음> 아내 핸드폰 올렸어. 아. <웃음> <목소리> 아! 완벽해. 잘아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아, 아 점원분께서 좋아하는 색상이 아 검은색이었어. 아아아 야, 죽여. 아 주기는...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야, 도망가. <웃음> <웃음>